Today yes um we'll start a special things yes what is it it's monopoly. monopoly it's the monopoly games game. yeah but it's not usual monopoly mm -hmm. it's yes. very s e c e i v e yeah yeah 이게 뭐이 아유 가만이있 아? 요 어? 제가 피는게 더 그거겠죠?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네 피는거 <목소리> 가습니다오오오오오이오오이오오오 <목소리> <목소리> 하... 이게 어떻게... 시간초가 <목소리> 없나요? 시간초가 없어요 이거는 다물거나 피거나 해요 네, 쟤. 자. 아악아아이아 야왜 <웃음> 이렇게 짜니 왜못 깎아 못 깎아 <웃음> 못 깎아 <따라? 웃음> 못 깎아 못 깎아 못 깎아 못 깎아 다 간지럼 참기 게임 네,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가장 간지럼을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해요 <웃음> 네. <웃음> 이거는 멤버 모두가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<웃음> 시! 시작. 와 어. 어, 혓바닥에 닿는데. 클레오 퍼트랑 포테이터칩과의 관계를 <웃음> 어떻게 하는 걸어 그게 그클레어 퍼트랑 아버지가 즐겨 먹던는느낌입자 아, 네. <웃음>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시작! 아, 저. 아, 저. 운동 안 하는데, 요즘에. 아. Let's start! <목소리> 둘, <목소리>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거 속도가 똑같은데. 너무 힘들어. 이거 어때요? 그럼 다시 해야죠. 다시요? 네. 아니요. 둘다 눈치요. 지체 때까지. 둘다 주세요! 한 명이 지칠 때까지 <웃음> 그냥 둘다 주세요! 지칠 때까지 여기. 그냥 둘다 주세요! 지구력이다! 렛츠! 기다려봐요! 스타트!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아홉, 열 계속 하세요 <웃음> <웃음> 포기하십니까? 포기! 너한번더 해요? 야 아,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아직도 똑같아. 너해 그냥. 너 해. You will. will give up. <웃음> yeah. 도와주세요. 어. Okay. Uh, please tell me your bias on Mont, in Mont. 음. Um, 송 Hello, w h a l l o you r e o n Thank you so much yes. and Please come, hmm? come to our family Come to our family in April, at April 29th Yeah I'll be in Poland, Norway, and <gasps> Taiwan Thank you so much Of Hope to see you soon.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. Thank you. I love you so Thank much. Thank you. Thank you. See you. See you.